이걸 이긴다고? 이걸 이긴다고? 상대 기계 그렇게 발랐는데 이걸 이긴다고? 고룡심토 저가자의 인형으로히드랄로도 뽑아서 이긴다고? 뭔데? 이걸 진다고? 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진다고? 아니 잠 <웃음> 야 이거를 이렇게 진다고? 야 이거를 진다고? 대마법사의 룬 박아야돼 대마법사의 룬 가져갔거든요 지금 5코스트로 빙결주문 밖에 안쓰네 9 11 사코주머 보이지? 뭐 이건 좀 손해 보일 수도 있겠다. 와 미친. 나만 은 없어. 그죠? 그렇다면 여기서는 명만화 대마법사 룸부터 갑시다 총명함 이러면은 실수했어. 어. 전투가 끝나려면 한참 멀었어요. 와울토을 저렇게 쓰는구나. 국이 없었으면은 저못 털지. 나도 약간 감탄하긴 했어. 와 저렇게 국, 저렇게 울토를 쓰는구나. <웃음> 아 이거 도박수를 두긴 좀 힘든데. 좋아 우리에겐 도박수. 우니? 우니? 이거 맞아? <웃음> 이거 맞아? <웃음> 이거 말도 안되는데? 아니 이렇게까지 말한건 아니었는데? 집이야? 핸드까가득차 그러면은 <웃음> 오 큰일났어 Q. 개 Q. Q. Q. 보 Q.